신차 출고 후 1000km를 갓 넘은 따끈따끈한 신차인데요 주차시 사고를 미온에 방지하기 위해 순정 전방 센서를 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순정인만큼 계기판 연동과 더불어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까지 교체될 예정입니다 모든 제품은 기아 정품으로 준비했습니다 전방 센서 스위치 어셈블리의 모습입니다 주차 보조를 원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스위치를 이용해 온옵할 수 있죠 전방 센서의 모습입니다 총 4개가 들어가며 해당 차량에 맞는 색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순장 브라켓을 사용해 정비에 용이하도록 고정할 예정입니다. 전방 센서 와이어링의 모습입니다. 와이어링뿐만 아니라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커넥터까지 모두 준비했습니다. 우선 배터리 마이너스 단자를 탈거해 쇼트를 방지해줍니다 탈거합니다. 센서 크기에 맞게 홀 가공 후 순정 브라켓을 열로 녹여 범퍼에 튼튼하게 고정시켜줍니다. 브라켓을 사용해 고정하면 센서를 쉽게 교체할 수 있죠. 전방 센서 와이어링을 정해진 자리에 정확하게 장착해줍니다. 스위치 교체를 위해 기어복을 탈거합니다. 센터 콘솔 스위치 어셈모리를 탈거하고요. 위쪽이 전방 센서 전용 스위치, 아래쪽이 기존 스위치입니다. 스위치를 장착 후 배터리를 연결해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잘 작동하네요. 실로로 들어가는 배선은 전용 커넥터를 사용해 범퍼 쪽 와이어링과 연결됩니다. 배선 마감은 콜게트 이 튜브를 이용해 마감해주고요. 좋습니다. 정해진 자리에 깔끔하게 센서 장착이 완료되었습니다. 좌측, 중앙, 우측 모두 잘 작동합니다. 거리에 따라 단계별로 모니터링이 가능하며 스피커를 이용해 신호음을 표출해줍니다. 전방 센서 사용을 원치 않을 경우 센터 콘솔에 위치한 스위치를 누르면 온오프를 할수 있습니다.